오늘 준비한 주제는 헤드업, 헤드업, 헤드업에 관한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스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머리를 붙잡는 방법. 네. 정수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턱을 붙잡는다라는 걸로 머리를 고정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이 머리를 언제까지 고정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정시켜야 되는지 머리는 언제부터 돌아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내용이 바로 턱이에요 자이 턱을 들어놓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야지 내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들어가면서 백스윙 때 이렇게 머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정이 된 상태에서 백스윙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알아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운스윙을 할때자 이렇게 턱이 들려진 상태에서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들어가고 다운스윙이 된 상태에서 네 오른쪽 어깨가 다시 턱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을 진행을 했었는데 자 우리가 다운스윙 때 머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머리를 잡으려고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 머리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다운스윙 때내 몸이 뒤로 움직이면서 때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뒷땅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하나,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임팩트가 들어간다면 은 아이언이 지금 보는 것처럼 과도한 어퍼블로우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어, 우리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공 뒤에서 때려야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셋업 때공 뒤에 머리를 잡아 놓은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운스윙할 때 이렇게 머리가 뒤로 움직이면서 공을 친다면 라은 과도하게 어, 머리가 공 뒤로 나가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도한 어퍼블로우나 혹은 마찬가지로 드라이버도 뒤땅을 치는 경향이 좀 많이 생겨요 그게 머리가 바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머리가 왼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우리는 항상 머리를 왼쪽으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한 어퍼블로우나 뒤땅이 나오겠죠 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를 계속 왼쪽으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도 머리는 쉽사리 왼쪽으로 나가지 않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자, 백스윙 탑에서 클럽의 움직임, 힘의 진행 방향은 내가 이걸 아무리 끌고 들어오더라도 오른쪽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우리가 다운스윙은 보통 왼쪽을 향한다고 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왼쪽을 향하는 거는 팔로스루 때의 이야기고 다운스윙 같은 경우는 자, 오른쪽으로 갔던 클럽을 다시 오른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왼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다운스윙이에요. 왼쪽으로 지나가는 부분부터는 팔로스루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힘의 진행 방향은 시작할 때는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내가 이 클럽을 멀리 뻗어내던, 가깝게 뻗, 끌고 오던, 캐스팅을 하던, 레깅을 하던, 하던 어떻게든 이 클럽 헤드는 시작은 무조건 이렇게 오른쪽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힘이 저쪽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이렇게 딸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임팩트 때 오른발에 힘이 실려있는 분들 피니시 때 몸이 뒤집어져 있는 분들 대부분 다 지나치게 머리를 고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힘이 저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딸려가는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다운스윙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발에 축이 남아있으면서 클럽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운스윙 할때 항상 힘의 반대 방향으로, 네, 클럽이 움직이는 오른쪽이 아닌 나는 왼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다운스윙을 해야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연습을 할 때는 속도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몸이 왼쪽으로 가지만 실제로는 내가 아무리 왼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은 중앙에 잡혀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공을 칠 건데, 여기서 제가 머리를 그냥 안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공을 친다면은 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는 살짝 오른쪽을 향했다가 다시 왼쪽을 향하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은 머리를 아주 가볍게 왼쪽으로 보내면서 공을 쳐볼게요 여기서 네, 저는 분명히 다운스윙 시작할 때 머리를 왼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화면 속에 저는 머리가 왼쪽으로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 붙잡혀 있게 되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힘의 진행방향 자체가 뒤쪽으로 잡히기 때문에 머리는 뒤쪽으로 갈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공을 칠 때는 머리를 왼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게 실제로는 중앙에 제대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공을 치는 게 되는 거예요 나는 힘은 많은데 헤드 스피드가 느리다 자, 그렇다면 내가 머리를 왼쪽으로 보내면 은 왼쪽으로 충분히 갈수 있겠죠 자,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은자 지금 보시면 이 선이 제 왼발 뒤꿈치 선상에 잡혀있어요 자그 상태에서 공은 이 뒤꿈치 선상보다는 중앙에 있겠죠 내 스탠스에 중앙에 가깝게. 자그 상태에서 내가 왼쪽으로 머리가 이동을 하면서 공을 친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로프팅이 굉장히 시, 어, 쉽게 돼요. 네. 자 디로프팅이 쉽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조금 더 쉽게 공을 눌러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자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머리가 왼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도. 전에 알려드렸던 턱높이를 유지하면서 머리를 이동을 시키게 시 된다면 은 어, 머리가 실제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공을 눌러치기 편한 자세가 되는 거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드업의 자세는 나오지 않아요 헤드업이란 자 머리의 높이가 이동을 하는 거지 시선 같은 경우는 돌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때 머리를 살짝 왼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다운스윙을 하면 은 힘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왼쪽으로 나가는 힘과 오른쪽으로 나가는 힘이 두 개가 합쳐져서 정확하게 제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다운스윙할 때 지금처럼 조금 머리로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공을 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다음번 연습장 가셔서 연습하실 때 다운스윙 때 머리를 왼쪽으로 살짝씩 이렇게 밀어내면서 공을 치는 연습을 좀 해주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머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공을 칠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머리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